학생들 작품 영상 편집을 하다가 어 이거는 제가 진짜 특별하게 좀 칭찬을 해줘야 될것 같아서 금촌초등학교 6학년 오미진 학생의 작품입니다 5차시 수업을 하고 마지막 6차시에서 이제 미션을 준 건데요 10렙에서 떨어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점프하는 미션들을 이제 다 넣어라 라는 게 이제 큰 미션의 틀이었고요. 색상이나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잘했고요. 그리고 미션 수행 능력도 어, 뛰어납니다. 한 시간이 안 되는 시간 안에 만들어 냈어요. 작품의 이름은 이제 고래라고 합니다. 이제 고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죠. 어떻게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갈지 보이시나요? 한번 가서 볼까요? 그러면 플레이를 눌러보면 뿅! 뚝 떨어져서 지금 마지막 볼링 핀까지 스트라이크 진짜 완벽하게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디자인 쪽으로도 너무 훌륭하고요 보면 이제 공이 점프를 딱 하면서 반대쪽 공을 쳐서 딱 맞춰서 이제 도미노가 와다다다 쓰러지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공이 이제 튀어나갔나 봐요 여기에 이렇게 살짝 벽을 또 만들어 놨어요 레일에 따라서 공이 굴러간 다음에 여기 이제 깔때기 안에 딱 들어가서 공이 떨어지면서 마지막 볼링핀까지 이렇게 오! 너무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준 오미진 학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